지금 자매하고 나와 다른 거는 신천지가 네. 주장하는 것이 성경인지 아닌지 이 부분 을다룬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응. 제가. 그런데 자매는 신천지가 신천지가 신천지 거는. 네. 네 그요 목사님이 신천지 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신천지 거를 맞는 건지 정답을 알고 얘기하시는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자매가 네. 신천지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려면. 목사님이 맞는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죠 그러니까 들어보실래요. 내가 가진 정답이랑 신천지가 가진 답이랑 틀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정답을 말해주시면 되죠 신천지가 그래, 틀렸다는 그,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 가보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좀,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시면 됩니좀 들으셔야죠 네, 근데 네. 목사님은 신천지가 틀렸다는 얘기만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말안 하시고 신천지가 틀렸다는 것은 그냥 신천지가 말하잖아요. 그냥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비교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비교해서 말을 하려면 목사님이 아니 그러니까 주... 얘기를 그래. 목사님도 계시 받으셨다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지금 네. 신천지와 성경을 비교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의 것을 내용과 성경을 비교시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매... 그러니까 목사님도 응.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그죠. 그러면 목사님이 네. 알고 계신 걸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엄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매가 자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겠어 자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네. 무슨, 네. 무슨,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엄마가 신천지 내용 아는 것이 두렵잖아 아니요 엄마가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요 아는 게 두렵지 않죠? 네.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셔 아니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신천지 내용 아는 네. 것을 네. 엄마 신천지 내용 지금 네. 엄마. 네. 엄마도 아세요 엄마도 막, 뭐 많이 들어봤다고 그러셨거든요 알기는 그걸 알아요 대강 알지 네. 그래서 엄마도, 안다, 엄마도 안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엄마도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엄마랑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엄마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엄마는 신천지가 틀린 건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가 틀렸다고 말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고목사은 성경을 엉망. 알고 계시니까 성경에 대해 부분을 얘기를 제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건 너무 앞서가버리는 거야. 그것 네. 다 해드릴 테니까 기념은 기다려달라고. 저는 이걸 먼저 확인해야지 목사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해줄 거야. 안해 주시잖아요. 려고 하는데 자꾸해려고하는게 아니 아니고 하는 그걸 안 해. 나해신다고하고 뭐. 지금 얘기해 주시면 좋아이제 제가 확인해 드릴게내말들못세요잖아그말이 응. 뭐냐면 이것은 들어주자. 이것 듣지 말자. 누구 말이 야 본인말이 들더라. 본인말 그러니까 자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엄마가 아 이건 엄마 말인가 내가 좀 들어주자 이거 듣지 말자 지금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럼 본인말만 듣고 살았잖아 그죠? 지금 이, 이것도 엄마 같으면나이건 아, 너무 귀찮고 말하니까 가정에 평안한 일서 엄마가 또뭐주서그좀 들어주자 그거 본인이 귀찮은 종가 아니야. 요말서 예, 본인말로 왔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죠. 어떤 암묵이 맞지만 본인 선택한 거잖아. 네. 본인 선택. 그래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화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선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음. 방금 다 체크를 했잖아. 이게 성경적이다고 체크를 한 거잖아. 근데 저거 저 가목을 계속 이제 상 상담을 저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거란 말이야. 네. 그럼 그 증명이 되는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죠. 되고 나서 생각해. 네. 그래서 아직도 성경적이라는 네. 확신이 없는 거죠 나는 성경적 신앙생활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네. 신짜에성경적인 확신이 없는 거죠 네. 신짜에성경적인 확신이 있으면 하나 틀리만 나오겠습니다 성경과 다르면 그러나 자녀 신청적 선택한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외적 요소가 더 많이 차지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대가 대답을 해야죠 목사님 그 중에 하나라는 거나? 성경이 아니면 나올 게요 이게 성경이라는정이죠 근데 확인해 보고요 신천지 거지 이 성경적이든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게 신천지에 성경적으로 있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도 있죠 이건 포장된 거고 또 내면적이 더 있다는 거죠 어떤 인간관계 그래서 신천지에 접한 사람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요즘까지 박박한 세상에 천사를 내가 만난다. 천사를. 천사 그래서 이제 신천지 처음에 접할 때 천사를 만나서 이 당시에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적으로 풀어주니까 또 그렇다. 복합적인 거잖아. 다시 정답을 해보라. 나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 아니면 이만 씨가 계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렇죠? 게시는 1 0 성경과 같이 가야 돼요. 네. 한두 개 틀렸대요. 계시러가 하는. 시요 응. 이만 씨가 게시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확인 방법 있죠? 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응. 음. 또그 그 사람의 받으셨어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게시를 받았는데 여러 게시가 여러 게시가 있잖아요. 점장이들도 게시맞 받잖아요. 네. 그렇죠? 무당들 게시를 받잖아요. 신에 대한 어떤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희 씨는 여러 게시가 아니라 성경 게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게시를 받았는데 성경에 관한 게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게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누가 알아요. 영과 육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그건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으니까. 그러지만, 이만희 씨가 게시받은 걸 가시적인 다른 사람이 보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확인이 되져야 되잖아요.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게시받았다는 내용이 성경과 같이 가르든지, 다른지. 성경과 같으면 게시받았다 인정해 줄수 있는 거고. 성경과 같으면 그건 본인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면 다른 영으로 받은 건지 아니면 받지 않았는데 계시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지 이렇게 알수 있는 거고 또그 사람이 제 행동을 돈으로 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얼굴이 빛이 났다 그러잖그 가렵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자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죠. 삶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해 보는, 보는 거죠. 이만희 씨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아버지를 보해달라고 하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땅에 오시면, 아, 저렇게 했구나. 그러잖아요. 동일하면 물어보잖아요. 넌 너엄마 누구지? 왜 물어봐요? 엄마가 아닌데도 물어봐요 물어봐. 누구 딸 있구나? 아 누구, 집안, 누구 집안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내잖아 왜? 얼굴이 닮았어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에 닮았어 이마시씨는 과연 예수님을 닮았는지 하나님 닮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때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면 미지공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빼, 빼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빼고 성경이, 이제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성경과 같은게 틀린 이 부분만 이 확인을 시켜줄 거예요. 결정은 누가 뭐 하는 거죠? 듣고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인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한 서너 시간 해요 하면 바보처럼 차는 사람이 있거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불을 를 저는 둘로 나누는데 이석, 제정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제정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배울 때 항상 강조하는배라 교인의 마음을 가져라 마이로 가져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들어보고 성경을 받으니 다시 확인하고 확인 작업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실천이 것도 다시 확인하고 해봐야 되죠. 이제 세월이 좀지났어요다 하고 왔어요. 하고 왔요 그러면 이제 <웃음> <아니>, 다시 확인시키고, <웃음> <환경시킵니다. 웃음> 자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이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럼 저희 엄마한테도 마술하기 한 해주세요. 네. 어차피 듣고 나서 선택하는 거제선택이니다 그러니까. 네. 제 네. 선택을 엄마도 지지를 해주셔야 네.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그죠. 그래서 을안 해주셔서 여기 음, 온 거거든요. 제 네. 선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자매가 응, 엄마한테 불만이 네. 있는 것은 네. 자 네. 기존 교회라고 봅시다. 교회가 있고 신천지가 있죠. 네. 그죠? 자매는 기존 교회에서안다 모른다. 기존 교회 가르친 내용들을 안다 모른다. 본인 생각 때. 네. 안 다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또누 어떤 걸 알아요? 신천지. 신천지가 알죠. 그죠? 엄마는 엄마는 기존 교회를 안다 모른다. 기존 교회도 한 세모 정도 아는 것 같죠? 아니요. <웃음> 아니, 자매 안 느꼈을 때. <웃음> 네. 자매 엄마 안 느꼈을 <웃음> 다 아는 것 같아요. 자매만큼 하는것 같아요. 자매만또 못하게 아는 것같그래서 기존 교회는 엄마 가은 거다 더 응. 오래 다니셨으니까. 응, 안다고 생각하시면 응, 안다고. 응, 안다고. 그러면 자매 불만은 뭐예요? 여기 걸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응. 자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을 가지고 있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응. 말하면 누가 이겨먹을려고 해요? 엄마가 이겨먹을려고 해요? 자매가 이겨먹려고 해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엄마가 이겨려고 거잖아요, 엄마왜 자매가 보기에 가까운 거죠. 자매가 보기에 가까운 거죠, 엄마가. 자매는 신천지에 응. 6개월을 배우고 또그 교회가 1장도 배우고 또 성지술레도 해봤어요? 한국 성지술� 아니요. 응. 한국 성지술�안 해봤어요? 청도는 안 가봤어요? 과천청 그성지술래가 그러죠. 구성지술례하고신성지술래 그러잖아요. 음. 기독교에다 하는 게구성지술래고 그건 구성지순 초린의 성지술래 재림의 성지술래나누으면좀 이해하기 쉽게 <웃음> 네. <웃음> 네. 다표현이 울려 쓴 거랑 다 아니 내용 <웃음> 같잖아요. 이해하기 좋게 내가 말해주는 거니까 <웃음> 아. 내용이 같은 거잖아. <웃음> 네. 그죠? 구 그, 아니 그게 이제 있으니까 내가 책자예 심천지 책자에서 발행된 걸 도움이 내가 보니까 그러지. 네. 부이성기술례라고 해서. 형도 갔다왜 응. 네. 네. 그렇게 누구신데? 네. 성 아니 거기서 성기술례라고 하니까 그렇지성고 자매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웃음> 자 예, 우리, 우리 이제 게시 전달 순서라 봅시다. 그죠. 게시의 전달 순서 심천지가 준사람게시얘잘 예, 보시고. 네. 자, 심천지가 준사게시 전달 순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 룩에게 줬어. 예수 그도에게 줬어. 그죠? 그럼이 이것을 천사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 네, 사도 요한에게 준것 이게 이제 예언이잖아. 그죠? 네. 이게 예언 이것에 대한 실상 있죠? 실상은 사도 요한, 요한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종이 되는 거야 사도 요한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요세한아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야, 직접 총회장님. 이름 말아요 이긴자 이름. 이름 말해요. 종회장 이름 있을까? 요 세요한 이름 있을까? 요 네, 이름을 얘기해. 저는 그렇게 그냥 총회장님이라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라 네. 본인의 이름. 아, 제가 이름을 뭐 말해야 돼요? 이름이 그렇게 어렵네요. 그냥 굳이 이름. 아, 그런데 왜 이름을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세요한 사도요한경 사도 목즉 사도요한경 보혜사 이긴자 이렇게 얘기할까? 이름을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많이... 이름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칭하는... 아니 그러면 사도 요한이로 말... 이름을 지칭했지 네, 않았어요? 제가 그냥 다른 데서 말할 때도 굳이 이름 안 붙이고 그냥... 뭐 그것은 뭐, 거기서 배울, 배울 때고 데이터 데이터 여기서는... 아니, 그 아. 말... 자 사도 요한이라 이름을 얘기해요? 안해요? 네? 요한이라고 이름을 이, 말해요? 안해요? 아, 그거는 그렇게 나와있어 그럼 이대로 말을 하라고 그 말이지 아 그대로? 그래? 예, 예, 이대로 말해요 그... 아니, 그... 세요한은 진짜... 명칭이지 <웃음> 네, 이름은 아니잖아 <웃음> 이름은... 이름이 뭐예요? 이원이 처음이잖아 이만이시죠, 그죠? 이만이시,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종들에게, 그래서 종들이 누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일곱 교회잖아요. 일곱 개의 교회 사자. 예언은? 예언은? 예언의 종들이 일곱 개의 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웃음> 좀. 네. 경쟁을 그걸 것내성경을 그거 안 너무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자, 10절은 종들이죠. 그죠? 네. 그다음에 11절은 뭐예요? 11절은 네. 네. 그죠 그러면 이걸 이게 종들을 풀어 놓은 걸까요? 네. 다른 말까요? 그 저기 국어 학교 할 국어 잘하셨어요네 국어 실력을 의미시어요 국어들이 잘 아십니까? 네. 네. <웃음> 근데 읽을 줄 모르잖아요 <웃음> 종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는랬잖아요 근데 하나 더 들어가 그 구체적으로 종들에게 편지감이 네. 보이신다고 하셨죠? 그럼 보이시죠? 네. 종들에게 네. 보니 그 알게 하려고 그그 보이시려한에게 네. 뭐. 보며 종들에게 그 보이시려고 게시를 속히 될 일을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을 속히 될일 속히 된 일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누구를 중간에 썼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이 전개되어야 되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내용이 전개되니까 그 종들이 누가 된 거예요? 일곱교의 사자가 된 거잖아요. 저거, 잘못 말했습니까? 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 자, 옛날에는 네. 종이들이 흔했어요, 종이들이. 구하기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어려웠죠. 그 예수님 당시가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언제쯤이에요? 지금 음. 2000년 전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로 언제쯤 돼요? 삼국이 음. 초기. 삼국 초기. 예, 삼국 초기는 우리가 보면 박혁극사가 어서 등장났다요 아, 아, 그때 당시죠? 네. 예, 우리는 네. 우리와 같은 시대로 성경을 읽어버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네. 종이들이 종이, 종이 제지술이 유럽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중동? 그 세계사 공문 좀 하셨죠? 종이가 언제 유럽 쪽으로 건너갑니까? 종이, 예, 예. 종이? 종이, 중국의 3대 발명품 있죠? 종이, 나침반, 화약 그죠? 그래서 유럽을 건너가잖아요 어. 유럽을 건너할 때 우리나라 그 고구려 때 유명한 분이 중국에서 장군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전쟁하다가 폐하죠 그래서 중국 쪽 포로들이 많이 끌려가요. 그 중에 가지고 있그 기술들을 그들이 어요 제지술이 전래가 니다 그러니까 제지술이 유럽 쪽 중동 계에 전래되기 전에는 종이 대신에 다른 것을 종이로 썼을 때. 그래서 처음에 많이 유물이 나오면 뭐가 유물이 나와요? 톱판이요, 톱 흙으로 다른 집에서 그다음 글자 쓰라고 글을 코 폭판으로그 다음에 많이 썼던 것이 이제 지금 이집트 애국에서 우리나라 한지 비슷한 것은럼만들죠그 갈대종 타피루스라는 거 그것을 얕게 절여가지고 붙여가지고 말려서 쓰는 거 타피루스 그 다음에 또 뭘로 쓴다는 거냐면 양 가죽을 그것을 물을 쓰해서 거기서 양피지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책으로 가지고 있는, 그전에 두루막라양피지두마막을 몰아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쉽다 그랬다. 사람들이 개인이 소장하기 쉽다 그랬다. 우리는 쉽죠. 그래서 보통 교회 책 하나 놔두고 성경 놔두고 집에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너무 흔하니까. 갖고 다니는 좀불편하고든요 교회 읽거나 또집 이런 식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응. 응. 그러면 응. 교회마다 다 성경이 있을까요?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 시대요? 그 시대. 응. 응. 응. 응. 요한계시록 그때 있을 때 응. 없죠. 응. 그렇죠. 또 그때 당신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렇 응. 문자 해동물이 있었을까요? 뛰어났을 때 있었을까요? 글자. 문맥람 그러니까 람은은사람 사람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은 많은 이람은많죠그람은 책도 듣고 글자 읽을 람도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은 많성 사람은 많은 사람은 많은 그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은 많은 사은 많은 자람은겠어읽람은 많은 사람은 많은 는 자, 은 많은 사람겠죠 이게 그외로움이 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지.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지금 신천지가 주장한 그것 그대로 지금 해주는 거야. 내가 우리 정통적인 교회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있을, 요한계시록은 예언이고, 이만시에는 비유풀이와 실상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은 네. 예언이란 말이, 네. 예언이란 말이 다양한 의미었어요 예예예예예예시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나중에, 배우시고, 나중에요? 나중에 배우시고, 예 지금은 이게 여기 신체지게 집중할 입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은 이제 얘기하는 예.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자꾸 그 격결 가버리니까? <웃음> 예. 본론을 해야 될걸 자꾸 질문을 이제 다른 것 하면 자꾸 격결로 가버리잖아 그럼 치, 실제 해야 되는 걸못 하니까 그것은 이제 나중에 끝나면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그때 이런 것을 말씀해 그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어 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얘기하셔서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웃음> 자네가 그것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웃음> 네.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네. 없잖아 내면에. 네. 자게가에 가지고 있는 예언이라는 내용은 네.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잖아요. 시간을. 시간을 기준으로. 예. 네. 미래에 일어날 일. 네. 네.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면 미래에 일어날 네. 일을 미리 말하는 것. 네. 그 시간을 기준으로 예언을 개념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시간을 기준으로. 네. 그렇죠. 그게. 네. 또 설명해 줄게요. 네. 자, <웃음> 그 구약 있고 신약 있다 그러잖아요. 네. 진짜 이제 네. 구약은 선지서를. 얘기하죠. 구약도 지금 뭐라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게 뭐라 했을 때 선지서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 앞에 네. 저 선지서. 저이 구약, 신약, 구약 풍경이 나눠져 있어요. 그 구약. 네. 지금 내가 물어본 건 자매의 네.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자매가 신천지에서 배웠던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매가 착각한, 이게 분리게 해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자매가 자매가 기록 교회 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지식하고 신천지 비 배운 지식하고 이걸 같이 혼재하면 안 돼요. 제가 할 때는 이 자매가 <웃음> 기독교 배웠던 지식은 기독교의 거고 신천지 네. 배웠던 것만 지금 확인을 하는 거니까. 신천지에서도 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천지에서요? 네 여기 네. 이렇게 나무도 있잖아요. 구약 신약이. 그런데 그런, 그런 <웃음> 얘기 안다 <한단> 말해요. 이에요그 <웃음> 구약 성경하고 네. 신약 성경하고 네.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네. 구약 성경하고 구약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하고 구약이 다르다고요? 네. 어, 그... 구약 성경이란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없는 말이에요. 구약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우리가 편리상 그냥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단어야. 편리상? 우리가 편리상 그렇게 부른 거죠. 네. 구약 성경이라고. 성경 안에는 구약 성경이란 면진이 없다니까 네. 신약 성경이란 명칭도 우리가 편의상 부른 거죠. 교회에서 지어서. 네. 성경 안에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구약이라는 말은 성경 안에 있어요? 없어요? 천냥, 네. 예더냥. 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한문을 줄여서 구약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네. 그 단어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럼 신약은 뭘 보고 신약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 구체적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 뭐냐고, 새 약속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생각 안 해봤어요? 구약이 뭐냐? 옛날 예언인데, 그,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 초림에 예수님 활동할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그게 구약 성경이 뭐냐고, 그렇지. 그 구약 성경이 도대체 뭐야? 그냥 둘이 무시하지 말고 딱 집어서 얘기해봐. 네? 예언서니까, 음. 역사, 교훈, 네. 예언. 음. 구약은 성경을 위해서 배우잖아요. 성경의, 성경의 내용은 뭐냐. 했을 때, 성경은 네.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는 역사, 교훈, 예언. 네 가지는 역사, 교훈, 예언, 성취, 실상. 네.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게 추론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리 예언은 뭐야? 그 성경 어디서? 예언사가 예언이잖아. 아... 예언사가 뭐냐? 성지상 예언이잖아. 아, 그렇게.. 해. 근데.. 그... 그래서 이게 어디서 배우냐 하면 초등, 중등, 고등 배우잖아. 중등 과정을 배우는게 그걸말해요 그걸 그래서 인명을 통한 비유. 네. 인명을 통한 비유. 실제 이사야가 아니 이사야를 비유로 한 예수, 실상. 네. 실제 예레미야니고 누구? 예레미야를 비유한 예수, 저예요 예수. 네. 이거 배웠잖아 네. 내가 다른 말했어요. 아니요? 그게 뭐라고요? 구약이라고. 아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는 구약은 아니 신천지 이상 구약. <웃음> 근데 저는 그 그러니까 그얘기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구약은 그 이제 그 내가... 구약으로 예. 나타난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게 선지서만 해당한다고 가르친다고 말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예. 그래서 저희는 선지서에서만 예수님이 선지서만 이루셨다고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왜냐하면 자네가 네. 생각이 있으면 네. 실체제 가르치는 여기 내용하고 네. 실체 가르치는 또 이쪽 내용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합산을 해 보거든 일반 사람들은 이성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말도 들어보고 두 가지를 합산해서 내가 어, 뭐지 이렇게 들어봐. 그런데 세뇌됐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 타당에 빠졌다 이런 사람들 네. 누구 말도 을안들어고그 말을 이렇게 오라오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신천지에서 여기 말을 하고 여기 말을 합쳐가지고 얘기를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매가 들었을 때는 아 내가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 딱 들어가면서 그래 역사, 교훈, 예언, 역사서, 교훈서, 예언서 그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책을 다줄까? 내이 네. 내한테 다 있어. 진짜님 정기창조 네. 네. 요한계시록, 실사 계시. 네. 또 요즘 요즘 또 이제 주제별로 또 나오잖아. 네, 근데 그걸 다 보셨는데 그렇게 잘. 얘기하시면 잘못 얘기하셨어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네. 그 생각을 네. 안 해보니까 그렇죠. 아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래 그 예수님에 그 대한 때 음. 배운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단... 선사님이 얘기하듯이 구분을 한 거는 저는 사실 그냥 일반 성경에서 본 내용이거든요 일반 성경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성경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모세오경 이렇게 선지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님이 예. 얘기하시는 것같은 예. 그럼 역사서는 뭐가 역사서요 역사서는 역사 네. 신천지 가르치는 역사서다 이게 역사서다 이렇게 네. 나눠서 가르치지 않는데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내가 이렇게 내가 내, 내용이 있다가. 네 그래서 네. 내용 그리고 모세오경에서도 네. 역사 부분 네. 교훈 부분 예언 부분 네 그걸 이렇게 이 모세오경은 무조건 역사서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죠 성지서는 네. 무조건, 네. 무조건 그러면 역사, 이제 그 구약은 그렇게 놔두 네. 그럼 신약은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은 네 성경을 읽는 방법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신약의 신약의 신약의 네. 내용이 역사 교훈 네. 예언의 이론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신제 주장 예언은 어떤 거예요? 예언이 신약의 예언이요? 신약이 뭐요 신약이 다른 말로 네. 풀면 새로운 예언이잖아요. 아, 네. 네. 그게 뭐냐? 무슨 신약 성경이요? 캐시오기도 아, 요한예시록또 네.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웃음> 예수님의 천국 비유. 네. 그죠. 네. 예수님의 천국 비유하고 네. 요한계시록이 네. 신앙이잖아요. 네. 그러나 네, 사복음서 중에서도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천국 비유. 천국 비유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 전부? 그 이제 네 배우도 이렇게 생각요 생각을 안 해봤잖아. 무슨 <웃음> 생각이요? 신천생이 네. 일을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결해서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일 얘기하면 그래 하고 말하고 네. 치워놓고또일 네. 얘기하면 또 그래 이런 식이야 딱 말이지. 그럼 그게 뭐지? 자, 그 신천이 가르키면 신약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 신약이 뭐지? 요한계시록. 그다음 어떤 게또 신약이지 내용이? 아 예수님 비유. 모든 비유가 다 뭘까? 비유는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교훈의 비유, 예언의 비유. 네. 예,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예언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 비율이. 이렇게 나눈다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런 생각해봤냐 음. 내가 말은차고걸이는게왜냐 그러면 네. 나는 신천지제 하나 할 얘기고 그래 그 하나의 내용이 뭐지? 그래서 이제 묻죠. 내가 이만희씨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누구한테 물어볼까? 내가 게시받는 것도 아닙니까? 게시나, 게시나. 이만시 게시는데 내가 안 갔단 말이에요. 이만시 게시를. 그분한테 배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웃음> 네. 누구한테 물어보겠어그 <물어봐야지. 웃음> 네. 강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음... 신체 강사. 그 내용이 뭐냐. 아, 어떤 강사님은? 나온 강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웃음> 거기서 가르칠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음... 신체를 나오면 신천지 신체 내용이 머릿속에 싹 지워졌을까?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그전과 다른 관, 각도,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까? 그냥, 그, 그 이, 그냥 잊어먹고 말까? 그건 마음이 좋습니다. 그건 네. 마음이 지만 자매가 축축할 때는 일, 일상적으로 보면 네. 신천지에 있을 때 이만시가 가르치는 내용을 접하는 자세하고 네. 신천지에 나온 다음에 이만시가 가르치는 내용을 바라보는 자세하고 다를수있잖아 각도가. 네. 그리고 그전에는 아, 오라오라 했던 것이 어, 이상하네?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천지에 가장 크게 가치를 두는 것이 실상이잖아요 네. 나온 사람들이 실상의 모든 것들을 직접 발로디를 확인해 봤을 것 같아요 옛날에 듣고 만 걸로 그냥 말았을 것 같아요 직접 일일이 인물들 다 만나보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 확인을 하니까 맨날 네. 그러면 네. 거기서 목숨 걸어놓고 살았잖아요 1년도 아니고 2 0년 네. 네. 대학 때 만나서 다 결혼하고 네.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네. 거기가 그게 최고라고 네. 알고 살았었는데 네. 최고가 아닌 것이 확인이 돼야지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확인을 해 봐야지 네. 그백만부도 씨도 만나고 홍경 씨도 만나고 네. 다른 사람 다 만나봐야지 조창인물도 만나고 그럼 확인이 돼야 자기가 안심을 할수 내가 하나님 배반한 게 아닌가? 그죠? 내가 하나님 배반한 게 아닌가? 다른 어떤 문제에 걸려있으면 됐더래 응. 그게 항상 남아있을까? 그죠? 뭐화장이 보고 뒤에 안 보는 듯이 그럴 순 없잖아요. 더 확인을 해야지.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 있을까요뭘확인해 실상 관리해봤까요 응. 네. 지금 여기가 가다가 지금 3천으로 많이 빠지서잠시원해요 실상이. 그건 이제 네. 다시 확인해 줬고. 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구현을 놔두고 봅시다. 신학이라는 자매도 동의가 되는 거죠. 신학이라는 요한계시로 가고 예수님의 비유인데, 비유 중에 교훈의 비유라는 것은 빼고 나머지 비유는 다 신학이다. 음. 이를 정의할 수 있죠. 교훈, 교훈 비유가, 예언의 비유가 나눠졌던 거요 네, 네일 비유가 <웃음> 비유가 예언이잖아요. 신천지의 비유는 예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언에 속한 비유가 있고 교훈에 속한 비유가 있다. 음, 네. 네. 그래서 그 예수님 비유 중에 교훈의 것은 빼고 예언의 것은 신앙이다 이렇게 음, 다른 말이에요. 음, 네. 많은 얘기죠. 네. 네. 네, 그분 그자 그러면. 이 종들을 네. 이제 이, 이 시, 지금 신천지식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네신천지 네.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예언으로 보는 거죠 예언에 따른 실상이 있는 거죠 네그렇죠 그래서 예언에서는 이게 종들이 일차적으로 일자국자는 1차 일곱경의 사자잖아요 그쵸? 일곱경의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예언에서는 이제 그렇게 된거고 자 이제 실상을 가봅시다 실상 실상에서 자 이만의 시간 계시를 받아서 종들에게 전해지죠 일자종들이 누구예요체교육자시2스파자 강사? 누구를 얘기해요? 이만희가 계시를 받아서 첫번째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 그 내가 계시를 받아서 이런 내용이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고 또이만희기록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제일 가르치는거죠 자, 자매를 가르치는 분은 누구예요? 여기서 배우서그 다음, 자매를 가르치는 분 누구예요? 강사님? 예. 네. 이런 거예요. 민파. 그래, 말해, <웃음> 강사를 합시다. 네. 이름은 말하자면 모르잖아. 음. 자, 이분이 가르치죠. 자매를. 그죠? 자매 이름이? 이서그죠 음. 그러면 이제 전제는 뭐냐, 그러면 이만희 씨가 게시받은 그대로 100%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매가 배운 것은 감사를 통해 배웠죠. 이만실통이 직접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와 비진리 구분하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것. 비진리는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이 섞여 있는 것. 죠근 자매가 배울 때이 생각해 볼수있 감사가 이마예 씨가 가르친 거 그대로 1 0 0를 가르쳐 줬을까? 자기 것을 섞어서 가르쳐 줬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기 것을 섞어서 비즈를 가르친 거죠. 아니, 이거 이제 신천지가 진리 비즈를 나누는 그 개념을 나도 그대로 신천지 적용 적용시켜 준 거지. 그러면 목사님 전제대로면 소민장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거 아직 몰랐어요? 네? 그건 몰랐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렇게 아 그러니까 자매가 전제가 그러면 네. 틀린 거잖아요 제가 뭐. 배운 신천지랑 다른 신천지를 얘기하시는 거같요 아니 이제 <웃음> 내가 말하는 신천지는 네. 자매는 신천지 흐트러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흐트러진 게 아니고 아니 가르친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알 배우고 있고 제가 들은 거에 관한 그러니까. 것에서 알려주셔야죠 그런데 목사님은 아니, 제가 내가 알고 있는 신천지가 아닌 걸 알려주시는 요 음. 나는 어디서 하는 거냐 하면 나는 이만희 씨의 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웃음> 자매가 덜 배운 거든지 자매가 배워도그 네. 그 부분은 안 생각을 안했든지안 다니시잖아요. 오늘 실전 얘기 안자 이만 쪽 보세요. 자 이만 씨가 계시를 받았죠. 그죠? 그죠? 이 계시에 네. 대한 것들이 이제 전해지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네. 전해지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도 있잖아요. 이만 씨가 계시를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네. 어떤 방법 있어요? 첫 번째 책. 책 있죠. 네. 그 다음에 가르치이 설교 이겠죠. 이두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이죠? 확실해요? 책이 확실해요? 설교 확실해요? 각 같은 거같 각진 않아 혹시 목렇게사님 되게 나누는 걸 좋아하시죠? 그렇죠. <웃음> <저는 웃음> <웃음> <똑같은> 왜냐하면 <웃음> 우리가 말을 하면 <웃음> 말을 하면, <웃음> 말을 하면 <웃음> 말이 엇나간단 말이에요. 네. 말은면 말이 엇나갈 수가 있어요. 음. 책은 계속 확인하잖아. 네. 내가 쓰면서 다시 네. 확인하는단말이요 본인이 확인수 예. 있는 거 천지창조는 엇나갔다고 안하잖아요. 다른 책은 엇나갔다하지만 다른, 다른 책은 대필자들과 사탄의 방해로 엇나간 네. 게 있지만 네. 천지창조는 엇나간 것이 없다 하고 서문에 써놓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책을 말할 때는 대필시킨 책 말고 본인이 쓴 책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말과 책을 보면 어떤 것이 명확하다고 할수 있겠냐. 둘다 명확하지만 우리 말들은 자꾸 나갈 수 있지만 책은 내가 쓰면 다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냥 같은 예, 말인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나눈다고 하네 네. 예. 책이 그러면 정확하죠. 그러면 그건 자기 네. 생각이고. 네. 제가 듣고 있으니까 제 생각 대로 하면 안 돼요? 책은 변질 되지 않는다는 거씀변질이안돼 쉽게 말하면 지금 뭘물어보냐 그러면 자, 강사가... 가리... 있어. 이 강사가 가르친 내용이 이게 이만 씨가 게시받은 것과 100%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만 씨가 쓴 써놓은 책하고 이만 씨가 쓴 설교집에 설교에 대한 그녹음파이든지 이것을 통해서 둘을 확인해 보면 자매는 네.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자매는 의심이 없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강사가 르쳐준 것을 이만시가 가르치 내용 100%로 생각을 하는데 나는 강사들 을 접하고 친천들 접해보니까 아니라 강사가 르치는 것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희도 성경을 보고 하니까 강사님도 성경을 보고 하기는 하니까 아 맞구나 하는데 목사님 아니 말씀은 총회장님과 강사님의 말이 100% 일치해야 하는 지금 얘기, 얘기하는 얘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들어도 어 이분은 하느님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닐까 모르는 거잖아요 <웃음> 가감하지 마라고 배우잖아요 네. 가감하지 마라고 그럼 아, 가감하지 말라그 실상 예언 말고 실상을 <웃음> 가감하지 말아야 되잖아 실상을요? 이만희 씨가 받은 이거는 예언이고 성경 부분 예언이잖아요 자, 이만희 씨가 말하는 건 실상 부분이잖아요 가감을 여기다 예언에다 적용시킬 수도 있고 실상에다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실상. 이 실상도 가감하면 실상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실제 접하면 권위는 실상이라는 게 권위가 생기는 예언이기 때문에 음. 네. 그건 맞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그그 네. 틀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그걸 나누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같이 가는 건데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지 이거 제가 이걸 듣고 있어야 되는지 또 이해가 잘안 돼서 자매는 좀 예, 예언이 좀 성경이라고 보는 거고 성경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내가 왜 나누냐 그러면 성경과 일치 안안 안 된다는 여기서 이 확인시켜 좀 작업하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자매는 일치되는데 왜 자꾸 나눌려고 하세요? 하는데 자매가 배웠고 자매가 생각할 때 일치인데 자매 지식으로는 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천지 지식과 성경하고는 일치를 안 된단 말이에요. 자매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신천지 지식이 일치가 돼야 자매가 기존 교회의 것을 안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면 저만큼 많이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존 교회가 성경이 다 맞다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 아니, 기존 교회가 아니고 자매와 나를 비교를 하자는 거지 네. 자매가 가지고 있는 기존 교회의 성경 지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교회의 성경 지식하고 그렇지, 지금은 잘 모르죠. 저도 안다니까 아니, 얘기해 를보라 네, 저는 모르죠. 기존 교회에 잘... 목사님이 더 많이 아실죠 가르치는 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네. 자매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심천지가 가르친 내용을 확인할 때는 오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지식하고 확인해보니까 아니다, 그 말이야. 네. 그죠? 네. 자매하고 내하고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게 다르잖아. 그래서 자매가 가지고 있는 성경지식하고, 성경지식하고 신천지껄은 100%야. 네. 그래 나눌 필요가 없어.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지식하고 신천지을 비교해보면 네. 네. 다 틀려. 거기다 나은 거야. 그러면 다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래면그지고 설명을 하여 가는 거잖아, 신천지껄을. 지금 이게 설명이 네. 가는 거잖아. 이미 가지고 계신 걸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신천지 네. 걸설명 네. 하세요. 이번부터 신청지 정리하고. 솔직께 아니고 목사님 걸 그럼 얘기를 해주셔야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입니까? 그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신천지 지식은 아니잖아요. 신천지 지식 네. 가지고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신천지 지식은 제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가지고 기술을 해 그러니까 자매가 자매가 생각할 때 자매는 신천지식을 네. 온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자매를 생각할 때 자매는 신천지식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아. 네. 그리고 확인을. 그리고 확인을 작업시켜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 그, 그 목사님의 성경 지식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게 올바로 비교하는 거죠. 그거는 좀어렵고 거. 그건 번하고이것이 그, 간단하잖아. <웃음> 신천지 끝을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네. 자매도 동일하게 같이 가지고 있잖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옳다고 하는 거잖아. 근 신천지가 비교하는 것이 곧 자매를 비교해 주는 것이 되는 거잖아. 아, 아니죠. 제가 이미 저를 지금 제 마음 아니 그러니까 자매가 네.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하고 네. 신천지가 비교해도 일치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어. 뭔지 네. 네. 생각해. 근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신천지가 비교하면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매가 가지고 있는 네. 신천지 지식을과 성경하고 네. 내가 말하는 신천지 지식 성경하고 신천지 지식을 서로 비교해보라 그 말이야. 내가 말해주면 말해 네. 성경 지식만 비교를 하고 이게 말해도 크니까 확인. 말을 건가? 들어봐요. 하면 음. 들어온다. <웃음> 나누기만 하셔가 아, 신천지 궐 지금 얘기하는 거, 상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응. 안 가르친다고 해도 안 믿으시잖아요. 왜안 믿어요? 내가 아,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웃음> 네. 그 정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자매가 가지고 있는 신천지 지식이 아, 그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더 들어가니 못 들어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인정한,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하는데 자매가 가지고 있는 신천지 지식의 양. 이 부분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자매가 가지고 있는 진짜 지식이 되잖아. 그럼 국사님의 성경 지식 알려주시면 내가 비교를 할수 있잖아. 우리 <웃음> 인생을 확 비교라는 것은 비교. 아니에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비교가 돼야. 가지고 있던 거. 그 학생들이 네.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 있고 집중이 안 되는 학생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만 것에 상사를 더해주면 집중이 돼야. 근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집중이 안 돼. 모르고 있는. 네. 이제 본인은 <웃음>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크게 보잖아요. 나는 충분히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본인은 본인을 렇게 보는 거고 나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고. 듣고 일차적으로 이렇게 쭉 순서를 좀 밟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같습니다. 물어볼 수 있죠. 네, 예. 물어볼세요그래죠 그래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 자, 여기서 임만 씨의 첫 번째 계 기... 이게 종들은 누구예요? 첫 번째 종들. 임만 씨를 통해 배운 첫 번째 종들. 이 종들인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해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 네. 일곱 개의 사자들. 또 일곱 개 사자를 통해서 또그 성도들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해는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만희 제 씨에게 첫 번째 게시받은 사람이 누군요? 두중두중이는 이만희 씨가 두중이는 들어가 버립니다. 두 중... 두 중... 두 중... 그렇게... 칠리죠? 그... 지하... 아니요. 본인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그런 생각이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통은 열두지파장을 얘기해요. 열두지파장이 이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네. 네, 이렇게 그것은 배웠죠. 열두지파장으로.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실상이 흩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열두 지파장을 이만이 씨가 최초의 성도로 거느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음. 그래서 열두 지파장을 가리키고 열두 지파장이 또 이렇게 가리키고 강자도 가리키고 이렇게 또 가리키고 가리키고 이렇게 나가야지 신체자주가실상되면 되는 거죠. 종들이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첫 번째 종들이 열두 지파들 장대야 맞는 거죠. 신 신체 논리대로 내가 되는 거야. 신천지식으로 하면. 처음에 이만시자 만난 사람이 12명을 만나고 그 12명을 만나서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들 전국 12군데로 흩어가지고 너희들 집화하면서 가르쳐 또 해. 이렇게 해야지 논리가 맞단 말이지. 논리적으로. 그래서 12집화장? 예? 또강사강사강사 강사, 강사. 그들이 가르치고 이제 계속 이제. 여기서는 달라도 처음에는 12집화장이에요. 신천지가 12집화장을 하니까. 그럼 첫 번째 7교육장 하면 7교육장 그 다음에 열두지파장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논리 순서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논리가요 논리가 실상의 논리가, 네, 논리가. 네. 논리가 맞다는 그게... 아니 거기서 그게... 그렇게 말 하니까 아, 거기서 열두지파장을 <웃음> 통해서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언의 종들이 오니까 기지파가 있잖아요 응? 기시록에도 열두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파장이 네. 있어지고 생기는 거잖아 야곱이 열두 아들 낳잖아. 네. 열두 아들이 바로 집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들이 생산을 해서 집화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장님. 먼저는 열두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 음. 열두 집화는 나, 말씀으로 낳아야 되잖아. 말씀으로 낳아야 되잖아. 야곱은 육체적으로 낳지만, 음. 영적 새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낳아야 되잖아. 영적 세이서의 집화가 되려면 집화장을 통해서 낳아야 되잖아. 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네. 한번 확인을, 그럼 이만 씨가 영적 열두 아들 네. 낳아야 되잖아, 말씀으로. 네. 최초에. 음. 그런데 그게, 그게 아니었다, 이,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거는 여담이고, 치워놓고. <웃음> 그 아니, 내 말이 아니고, 신천지 주장하는 분들 한 번, 다시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검증해보자 하고 하는 거고. 일단... 검증을 해본 거고. 그러면 그 열두 집파 이만 씨가 열두 아들 낳아서 열두 집파가 돼야 되잖아. 왜? 요한이, 야, 야곱이 열두 아들 낳아서 그 열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열두 집를 만든 거니까. 예언대로 실상이 루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최초에 이만 씨가 말씀으로 가야지, 열두 아들을. 그 열두 지파장을 를지파통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열두 지파장이 처음 생긴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이 이제 강사가 네. 전해준 내용이 가지고는 네. 신 지식이잖아 네. 그쵸? 그럼 죠그 나름대로 뭐또 얘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했지만 근데 가장 명확한 것은 어떤 게 명확하냐 그러면 책과 설교겠죠 그러면 책하고 같으면, 강사 가르치는 내용이 책하고 같으면 권위가 있는 거지만, 책하고 같으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강사가 권위를 가지려면, 강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줘야지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전제가 좀 네. 잘못된 거예요 네, 아무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총회장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여러 사람 계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얘기하셨잖아요. 신청지가 성경대로 된대냐 아니냐. 그래서 네. 면 저는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래, 그 전에는 성경을 음. 보고 성경이라는 책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 전에는 총회장님이 쓴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운 거잖아요. 음.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 나서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비교를 성경과 맞는지 아닌지를 얘기를 하셔야지 왜 총회장님의 책과 지금 비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권위는 성경에 있는 거죠? 권위가? 네. 권위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책은 권위가? 아, 권위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천자가 얘기하는 것이 성경하고, 얘기하셨잖아요. 성경하고, <웃음> 네. 그죠? 성경 성경하고 이마시 씨가 하는 이 모든 것이 같은 거잖아요 같은 권위 가지는 거잖아요 성경적이니까 성경 같은 권위 아니죠? 성경적이니까 같은 권이에요 같은 권이 아니에요? 네, 왜 그게 같은 권이에요 성경적이니까 <웃음> 같은 권위는 아니죠 성경적이니까 같은 권위잖아 애초에 성경을 보고 맞으니까 간 건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것은 이게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권리를가지려는 이게 같게 만들려고 하세요? 같게 만들려고 하면 권위를 얘기한 권위 그거 권리를 같게 음. 만들려고 하는 그러면 거잖아요 그러면 권위가 아니. 없다는 게 오류가 있다고 네. 되는 게 되잖아 그 그래? 네? <웃음> 권위가 없다는 건 오류가, 오류가 있, 있다고 전제가 되는 거 권위가 거예요. 없다는 게 오류가 있다는 게아니에 오류가 오, 없기 오, 때문에 권위가 네. 있는 거지. 권위 있으면 무조건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렇 권위가 없으면 오류가 있는 거고. 그죠. 렇그 목사님의 전제아니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는 네, 것이. 목사님의 전제인 거잖아 아니, 아니 일반적 상식으로 통하는 게그 일반적 상식이 네. 저는 이 책이 권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맞다는 아니잖아요. 무슨 성경, 뭐, 성경이 성경. 성경.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아니라 책을 책을 권위로 보는 건 아니죠. 얘기하시는 게.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틀릴 수있다라고 <웃음> 이만씨가 책을 안 <웃음> 썼어 그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을 <웃음> 안해봤자 지금까지 아니 틀릴 수도 있죠 사람이잖아요이만씨왜사람이잖아요 그럼 게시받았던 말 안해야지 아니 미시받은 지금 이만씨가 지금, 지금 내가가만했 있어봐 마... 아, 가만히 있어봐 있어, 있어. 아, 자이만씨가 이만시가, 네. 이만시가 틀릴 수 있죠 아까 목사님도 계시받았다고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아니, 사람, 사람, 그 사람, 사람 아니에요? 아니 자꾸 나가지 마고 집중해봐 집중해보자고 자이만씨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말에계 게시받은 네. 내용이 성경과 다르게 돼야 한요 게시받은 거. 게시를, 게시를 안 받고 네. 자기가 임의로 한것 같으면 틀릴 수 있어. 근데 게시를 받아서 나 이거 게시받은 거냐고 말한 것. 네. 게시받은 거냐고 책으로 쓴 것. 네. 이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 권위로 따지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음. 가치가 음. 동등하냐, 동등하지 않느냐. 권위, 권위라는 거. 자, 엄마가 아빠 말을 전해줬어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엄마가 전해준 말은 아빠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성경은 누가 적으신거예요 성경은 사람 네. 썼죠. 네. 네. 그러면 권위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그 권위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기준대로면 사람이 썼으니까 못 믿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이건 내거야엄마 말을 해. 네. 이거 엄마 말이 아니야. 아빠가 이렇게 말하고 라했어 그래 내가 말해준거야. 엄마, 엄마의 권위가 아니라 아빠의 권위 그대로 가는 거잖아. 사람이 있어. 근데 뭐라고 해? 이건 성령의 감독,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거야. 그러니 내가 한 권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는 성경. 그죠? 네. 이만희 씨가 개시를 받았어. 내가 이거 계시를 받았은 거야. 근데 계시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예언과 같은 계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 네. 그러면 권위가 본이 부의한에 본이 없다고요. 그리고 책이 틀린 게 있다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난 책이 <웃음> 틀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웃음> 네? 강사와 여기를 비교하는 거지 이 책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내가 아니야. 그 강사는 누군데요? 장례가 배웠던 강사. 제가 배웠던 강사요? 또 제가 배웠던 강사님의 책과 틀렸다는 어떡합니까? 책과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음. 제가, 제가 한 말이 책과 틀렸다고? 요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근데 가장 권위를 둬야 될게 어디다? 권위를 둬야 되겠냐?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배우고 배워왔어. 그래서 그러면 러다 보면 가장 권위 있는 게 성경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대로 해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서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성경으로 얘기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성경으로 얘기를 해 주는데 네. 신천지 그것과 성경과 이두 가지를 얘기해 준다고 했지? 성경만을 얘기 준다고 말하지 않았죠 내가 신, 신천지가 성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자네 생각이고. 아, 그래요? 그건 자네 생각이요. 목사님 무슨 생각으로 <웃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웃음> 그렇게 생각는거고그렇 그러면 제 성경 지식에 맞게 성경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신천지가 성경이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지식으로 성...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근데, 근데 자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네. 네. 이퀄 되는 건가?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맞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니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자네가 생각하는 성경 지식하고 성경하고 이퀄이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매가 생각할 때, 자매가 가지고는 성경 지식하고 그러니까 성경하고 목사님이 입고 되냐고. 목사님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데 목사님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뭐의, 뭐가 문제냐 그러면 자매가 가지고 성경 지식이 올바르진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는 걸얘기하면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 내가 맞고. 가지고 있었던 게다른고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안해주셨요 성경으로. 안에 할 계속, 건데 계속 아니요. 지금 계속 예, 성경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데얘기하시아요 아니, 지금 하시니까. 계속 여기서부터 확인을 시키고 성경 <웃음>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 성경으로 확인하는게 아니잖아요. 이분 신천지 거로 확인해야 되잖아. 네, <웃음> 신천지, 신천지 성경을 성경을 성경을 신천지를 신천지를 성경과 신천지를 비교시키다. 성경과 신천지를. 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응? 성경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 신천지 얘기하고 신천지 상담해 줄거요 맞게 얘기해 네, 신천지 끌 성경과 비교시켜주는거죠 신천지는 거잖아. 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얘기해 주 그러니까 자매는 신천지 글 내가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설득을 시켜주셔야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이게 틀리다 얘기를 하시면 그럼 제가 받아들이지가 않지 않아요? 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요? 자매는 신천지 것을 네. 내가 다 네. 한다고 하는데 다시 그러면 것 자매가 것 가지고 것 있는 신천지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그 확인 작업을 하는 거잖아 자매가 네. 가지고 있는 신천지 내용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을 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제가 응.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목사님이 근데 내가 자매를, 근데 제가, 자매 를자 마음속에 못 들어갔어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안 듣고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신천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머리를 그, 그대로 가지고 네.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아니거나 다른 신천지 이게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쳐서 제가 다니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럼 제가 받아들여주세요 들어봐요 네. 가만히 좀 네. 자매는 <웃음> 신천지, 아니, 그러니까, 자매가 가지고 있는 신천지 것에 대해서 나는 신천지 거야 하는데 내가 봤으면 야, 신천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돼 있다고 나는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명확하게 이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잖아. 자, 자매가 누구한테 배웠어? 이만희 씨한테 직접 게시받은 옆자리에서 배웠어. 이만희 씨가 게시받으면 막 자기가 말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하고 있어. 옆에서 그것을 본건 아니잖아. 누군가를, 이만희 씨한테 배웠던 누군가를, 누군가를,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어. 그러면 이 누군가가 배웠는데 이 사람이 원래 게시 받은 내용하고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확인을 해본단 말이지. 그러면 확인을 했을 때 자매가 생각할 때는 왜 그걸 확인합니까? 나는 100% 여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100% 같더니 왜 확인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건 자매의 생각이고. 100% 같다고 할게 아니고. 예, 네, 그 일단 아닌데? 얘기하세요. 네, 일단 얘기해주세요. 그냥, 제가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응. 목사님 얘기 듣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 이요 그래, 그래 이만 씨저 이만 씨가 게시받시 받았다는 건 누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만 씨게시 받았으면 물어본 사람이 없잖아. 모르는 거죠. 네, 물어본 사람 없잖아 네, 그러면 네.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잖아. 게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네, 그죠. 그래서 뭘 통해 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설교나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네가 말했듯이 무엇과 비교해서 성경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건 게시 받은 거예요? 게시 받지 않는 거냐? 그 말이에요 100% 게시예요 99.9% 게시요 이게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100% 게시나 이만히 생각이 들어간 뭐 90% 게시나 하나님의 다른 것, 190하고 2만 씨 10% 되어 있는 것이 책이냐. 그냥 100% 계신 거냐. 내가 그거 확인하는 거잖아. 요 근데 그게 뭐 이상하다 그러면 그걸 왜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렇잖아. 요 이거 확인하고 가야 될 거잖아.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신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신탄은 뭐. 신탄을 가지고 시비하자 네. 그, 내, 저 자기가 하는, 그, 그, 러니까나 신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지창조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럼, 천지창조는 100% 계시요 네. 100% 계시죠? 네. 100% 계시면 성경과 동등한 권인 거예요, 권인 가는 거예요. 그, 도 성경이랑 그, 맞으시네요? 그죠. 성경 계시니까.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100%가 일치되는 거라고, 틀린 거라고. 계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시죠이 이만했은 것이 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간 100%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자, 성경을 우리는 100%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죠 그죠? 100%.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 아니? 100%죠. 왜? 하나님이 계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식 계시적 그러니까 100%죠. 100% 100%잖아. 100 여기로는 가는데, 이리는 안 가죠? 물어보자. 네? 여기로, 여기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는, 이렇게는 이해가 안 돼요. 복장심은 이게 이렇게 같으니까 아니 이건 논리가 되면은 이게 100% 1 0 0부터자 성경도 100% 하나님의 거라 이만희 이 씨가 쓴 책도 100% 하나님의 거라 그렇다고 해서 초인님이 하나님이 되는 건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웃음> 책 얘기하는 거지 <웃음> 미리 짐작하지 말고 <웃음> 아니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수업을 잘하거든요. 아, <웃음> 미리 얘기하는. 여기만 갖고 그, 그때는 그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거 갖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얘기가 보이니까 제가 내가 그 얘기하는 나아닌는데 네?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 무슨 얘기 하실 건데요? 이제 둘러봐요. <웃음> 네, 그럼. 그럼 100% 여기 맞죠? 이꼴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100%가 되냐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니다 그냥 확인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요? 왜냐하면 같은 것이 성경 예언이니까 비밀로 봉합되어 있는 거잖아. 네. 봉합되어 있는 거다하고 어떻게 확인이 되나? 풀어 갖고 확인을 해야지. 풀어 풀어 주니까 확인이 되는 거야. 풀어 준게 여기 잖아 여기 잖아 네. 풀어 준걸 풀어 준게 여기야. 강사님들은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건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요 아니면 이만이 예만시... 성경이 성경만 보고 저희는 강의를 듣는데 그 책은 그건 가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 얘기. 아니, 우리가 들어봐.부터는 성도가 그렇게 얘기 이 그걸 그렇게 그는 착각이고. 아, 신천지 성도 중에 여기 안 보고 책만 보고 책만 보고 온 분들이 있다고요? 책으로 배운 분들이? 자. 신천지 배울때이만 씨가. 네. 배울 예만 씨가 네. 자, 성경 예언 이건 예언이고 이건 나는 계시를 받았는데. 네. 이 내용은 이렇게 풀어지는 게 계시를 받았잖아. 요 그렇죠? 책이요? 성경이 있는데 그렇죠? 네. 성경이 있어 성경이 있는데 역사, 교훈,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언은 비유로 봉함되돼 있어 그죠 비유로 봉함되돼 있잖아 예언은 네. 그러니까 역사, 교훈은 일반 사람 읽어도 알아 그런데 비유는 읽어도 몰라 네. 비유로 봉함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의 한 목자를 통해서 풀어준단 말이에요 비유를 그죠 그 비유풀이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강사가 게시를 받았어요. 제가 성경 풀게. 강사가 게, 게시를 받았냐고 비유풀을 비유 풀게. 배웠잖아요. 강사님다 배운 거잖아요. 배워서 푸는 거요. 이만희 씨가 게시받 받은 그 내용을. 게시를 받아서 푼 거요. 이만희 씨가 풀어놓은 것을 배워서 그, 그렇다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배워서 얘기를 하는거죠. 하는 네. 뭘 배워서 얘기를 해준요 성경을 배운거죠. 성경을 배운거에요. 여기를 배운거에요. 성경을 배우는거죠 배운 자, 이만씨가 역사 교훈 예언이 있는데 예언을 비우러 봉합 됐어요. 봉합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6천년 만 만에 최초로 풀었어. 그래가지고 말이준거야 야, 성경 이거 나왔지? 이거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풀면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배웠잖아. 네. 그러죠? 그래서 죠그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강사가 성경에 역사, 기원, 예언이 있는데 예언은 비유로 봉합된 거야. 이것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각된 게 있죠. 어떤 게 생각됐어요. 이거는 내가 계시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이마일 총회장님이 계시 받았는데 이렇게 풀어진다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죠 어떤 게 맞아요? 네, 그래서요? 뭐 어떤 게 맞나요? 어쩌자 배운 건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매는 그러잖아요. 강사가 성경을 풀어서 내가 배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강사가 성경을 푼게 아니고 이마디씨가 풀어놓은 것을 강사가 배워서 이렇게 되는 거야 설명한 거라는 거고 근데 자매는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아니 성경을 풀어준 거요 아까 초회장님이 풀어서 가르쳐주던 강사님이 풀어서 가르쳐주던 어쨌든 간에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강사가 풀어서 가르쳐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말처럼 음.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강사님이 알려주든초회장님이알려주든 배우는 네. 제 입장에서는 배우는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강사님은 자꾸 아니 목사님은 성경을 빼고 책에 대한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그게 그러는 얘기야, 이해어요그러면 이게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가지고 여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네. 생각을 하면 되잖아. 아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죠? 그 말이 되잖아.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사가 권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려면, 그죠? 다루는 네. 내용이 네. 여기하고 일치될 때 하나님의 내용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권위를 가지는거죠. 감사이 능력이 있는게 아니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가는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찌됐고 그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그 그냥 강사가 모음기가 아니잖아. 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만 씨가가리키는 그대로 을 보고 판단을 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보고 판단하고 왔는데 성경을 보고. 네. 성경을 예. 보고 배워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고, 성경을, 성경을 보고 배웠는데. 성경을, 성경을 보고 신천지는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냐. 근데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알려주셔야죠. 그러면. 냉장고 네, 할거요 네. 그걸로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가잖아요. <웃음> 네. 그러니까 신천지 글 자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금 이걸 체크하는 거 다. 신천지에 대해 자매가 가지고 있는 사, 네.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체크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제가 네. 제 얘기를 하는데 안 넘어가고 계속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들을 때까지. 원하는 대로 대답이 아니라 네. 자매는 성경하고 네. 강사하고를 네. 얘기하잖아. 네. 성경과 강사와 예언의 삼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네. 성경, 강사, 예언. 네. 굳이 강사를 끼니까 얘기를 하 그런데 이제 전제는, 전제를 보는 거죠. 거잖아. 그럼 전제는 네. 강사가 이런 권위를 가지려면 여기하고 니콜이 돼야지 권임 간다 그 말이지. 강사가 권위를 갔는데 왜 강사가 계시 받은 게 아니니까 강사가 계시를 받아 가르치면 배. 그데 강사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강사는 신학을 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 즉 인학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강사는. 인학이. 신천지 인학을 했다 그말 신천지나. 신천지, 신천지 신학 신천지 인학을 했어. 계시는 개신, 성령의 계시를 받은 분이 아니고 목사님은 네. 성경을 어떻게 배우시는지 안 재밌죠? 멋셔요. 목사님도 이하 아니에요? 자꾸 말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말고. 말꼬리 많이. 그냥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이제 아니에요. 확인 잘업하자자이 이 강사 권위를 가져야 이 순간 강사 아. 권위를 아. 가져야면 네. 여기가 일치될 때 권위를 가는 거죠. 네 그렇다고요. 일치가 할때 그럼 일치가 안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왜 얘기를 안하고 게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자매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 네, 여기가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그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저는 강사님이 100% 여기하고 일치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라 유도가, 유도가 아니라 본인의 생, 사고를 얘기하는 제 게. 사고가 아니고요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게끔 강요를 하고 계시는 강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그 전제가 전제. 강, 전제가. 그 전제를 뭐 넣어야 돼요? 그쵸. 그냥 성경 과에서 그러면 성경 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 얘기만. 네, 굳이 네. 왜 이렇게 돌아가시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다 근데 엄마도, 엄마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니, 엄마도,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엄마도 시, 엄마가 상식 있는 곳이 상식 없는 곳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니는 건 저잖아요. 신천지를 다니고 있는. 아니, 그러니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는 필요가 없죠, 사실. 엄마가 신천지가 어, 몰랐을, 신천지 네. 몰랐을 때는, 자 네. 엄마가 신천지가 몰랐을 때는, 엄마가 신천지가 모르는 거 자꾸 그 남우 말만 듣고 핍박한다고 일들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 엄마가 신천지가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근데 엄마가 신천지가 듣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거를 저에게 신뢰를 주라든가 네. 네. 신뢰를, 그 신뢰를 뭘로 줘야 되냐 그러면 그 내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주면 되겠네. 신천지 그에 대한, 대한 자료. 성경. 네. 네. 그래 성교, 제 성경, 신 신천지 복 받고 성경도 보면 잘계시예요그렇죠 신천지 가 아는 만큼도 아니지.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다 얘기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예. 물어보면. 예. 그러면 지금 물어봐도 돼요? 예. 예 물어보세요. 그러면 게시록도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신청지 거다 알아. 신청지 거 말고? 목사님. 아 신청지 거 얘기해 지금 신청지 거 얘기 다룬 거니까. 신청지 거 말고 목사님은 신청지 거다룬니까 신청지 거 얘기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게시록 신청지 거 말고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말해줄 필요는 없지. 지금 네요? 신청지 거 얘기하는 것 중이니까. 왜요? 그건 나중에 그냥. 목사님은 제가 어떻게 실례해요 그건 나중에 그냥 지금. 목사님이 진짜 진리를, 성경을 알고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신천지가 틀렸다고 한다고 제가 좀뭐 믿어야 돼요? 왜나 그러면 자매가 얘기하잖아요 얘가... 성경대로 하니까 네가 간 거지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성경대로 하시는지 그러면 저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것은 2차적인 작업이다는 그 말이 안되지왜 2차적인 거예요? 이게, 이게 1차가 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지금 뭐. 자매하고 나하고 다루는 거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부분다른 거야. 그니까요, 러 그러니까 음. 제가 내데청지는신답을 하잖아요. 내, 내, 내어 그러면 뭐. 목사님이 신청지 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신청지 거를 맞는 거지 정답을 알고 얘기하시는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자매가 네. 신청지에 대한 내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청지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려면 목사님이 맞는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정답이랑 신청지가 가진 답이랑 틀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정답을 말해주시면 되죠. 신천지가 그, 틀렸다는 그, 거 말하겠죠? 네, 그러니 가보자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가지고 좀, 있는 거 얘기하시면 좀 들으셔야죠 네 근데 네. 목사님은 신천지가 틀렸다는 얘기만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말안 하시고 신천지가, 신천지가 틀렸다는 예가, 것은 신뢰가 신천지가 말하나? 그냥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비교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그래서신죠 성경과 비교해서 말을 하려면 목사님이 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목사님도 게시 받으셨다는 게 정상 네. 진리로 가지고 있습니 얘기를 지금 네. 신천지와 성경을 비교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의 것을 내용과 성경 비교시켜주는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응.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비교를 하실 수 있는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응. 알고 계신 걸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저한테. 신선진 것을 얘기할게요. 제가 엄마랑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엄마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매가 자매가 무슨, 말하는지 내가 네. 자매가 무슨 네. 말 하는지 내가 알겠어. 자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겠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엄마가 실전히 내용을 아는 것이 두렵잖아. 아니 엄마가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게 두려운 게아니에요 아는 게 두렵지 않죠. 네.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죠. 아니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맞는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이제 죠 네, 내가 가진 정답이랑 신천지가 가진 답이랑 틀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정답을 말해주시면 되죠. 신천지가 그, 틀린다는 그, 걸 말하겠죠. 네, 그러니 가보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가지고 좀, 있는 걸 얘기하시면 되좀 들으셔야죠. 네, 근데 네. 목사님은 신천지가 틀렸다는 얘기만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건말안 하시고 신천지가 그러니까 틀렸다는 것은 그냥 신천지가 그냥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비교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지금 네. 신천지와 성경을 비교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의 것을 내용과 성경을 비교시켜주는 거지. 그저, 그러니까, 자매... 그러니까 목사님도 응.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네. 알고 계신 걸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신천지 것을 얘기할게요. 제가 엄마랑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네. 엄마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매가 자매가 무슨, 내가 네. 자매가 무슨 말하는지 내가 알겠어. 자매가 무슨 말하는지 내가 알겠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 엄마가 신천지 내용 아는 것이 두렵잖아. 아니요 엄마가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요. 아는 게 두렵지 않죠. 네. 그러면 가만 히 기다리죠. 아니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